을 옮겨서 이제 본즈, 휠을 만드는 공장으로 왔어요, 지금. 본즈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 휠몰드예요휠 몰드인데, 아시다시피 본즈은 이제 다양한 이제 휠 쉐이프가 있어요.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과정이 이제 휠을 굽는 과정이에요, 스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 몰드에다가 우레탄 으로된 액체를 넣고 저기 안에서 부워서 몰딩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나 다른 일도 보면 강도가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강도가 다 다른 거라 모양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 접기 에 붙고 있는 오븐도 다다 오븐도 다 다른 머신이에요 <목소리> 배달이 끝나고는 이제 밤을 담아요. 밤을 담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팀에 그 있는 해척장으로 보내요. 해척장으로 보내면은 이이 상태 그대로 해척을 해. 이 상태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해척을 한 다음에 가져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외 필기를 진행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세척 하러 간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세척하고 오는 거예요. 아직까 아직도 젖어 있네. 네. 이제 이 다음 공, 공정이 프린팅. 들어가시죠. 네. 네. 여기가 이제 프린팅 필에 프린팅을 입히는 과정을 하는 곳인데 좀 추워요. 여기 되게 추워요. 왜냐면 이제 잉크가 번지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잘 마르지 않는 그런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도가 되게 춥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쪽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가 e 요 그쪽으로 가세요. 그 e 그로로그가 프린트가다 마르면은 이렇게 약간 좀 모노츠처럼 약간 빵처럼 이렇게 트레이에 와서 크단과정을 그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네. 가끔씩 보면은 스티커가 두장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머니가 두 장을 실수로 놓는 거예요 이거 네. 엄청 뜨거워요 이거 스케일 온 코스코에 트 오신 여러분, 하러 왔어요. 자, 이제 스피드 시다 네, 네. 싫어, 다시 싫 다시 아이. 가져가, 가져가. <웃음> 본드 스위스? 오, 괜찮 One, two, three, action! a b sorry. Thank you, Michael. Um, it was great to t a Oh, r i g h t man. Good to have you.